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함께 배워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이렇게 삼각형 도형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여러분들이 적어야 할 제목을 적어야 하겠죠 이거는 그냥 이전에 제가 적어뒀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고요. 위에는 나눔 스퀘어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려고 했었던 그 수치대로 삼각형 도형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삽입 도형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양옆에 폭이 뭐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고 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용을 많이 집어 넣으실 거라면 살짝 좀 좁혀 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좀 넓게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딱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이제 여기 상단에 숫자를 입력해 줄 건데요 삽입 텍스 상자 선택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퍼센트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채로 나눔 스퀘어 채로 바꿨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도형을 입력할 건데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조그하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준 뒤에 이제 여기 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소식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선색을 이제 여기 있는 도형의 색상과 똑같이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색상 설정하지 말고 너비를 좀 붉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노란점을 눌러서 좀더뭉툭하게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 걸맞는 뭐 A 제품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줄게요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더 길어져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첫번째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정렬이 잘 되어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렬이 잘 안되어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정렬로 들어가서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렇게 딱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Ctrl-G 단축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부터 몇 개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쭉 배치가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준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D, D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도형이 복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총 6개의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길이를 조절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길이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아 적당한 것 같다 라고 하는 크기만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낮추고 요거는 좀 높이고 더 높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도 이동시켜 줄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 하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되고 수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숫자도 여기는 한 48%? 이런 식으로 적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벳도 B제품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색상을 전체적으로 바꿔줄 건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라 생각되는 것은 좀 밝은 색상을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전체 다 회색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도형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선 없음 색상은 좀 어두운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정도? 검정색 어두운색 하나 이런 형식으로 색상이 조금씩 변하는 듯한 느낌을해줬고요 마지막 여기 보이는 색상은 조금 더 눈에 띄게 보라색 여기에 있는 파란색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 아이 여기 있는 이 A제품이 가장 강조돼야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물론 만약에 여기 있는 수치가 가장 높은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색상을 다시 한번 맞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더 어둡게 그리고 이것만 파란색 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릭할 때를 눌러주시면 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이 파일은 제가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게요 이 블로그에 공유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ppt 만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스상 이지쌤이었습니다